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 QM6 2.0 DCI 모델로 CVT 미션오일 교환을 위해 입고되었습니다 드레인하기에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 때 작업을 시작합니다 언더커버를 탈거 후 기존 미션오일을 배출합니다 오일팬 위쪽에 위치한 미션오일 필터를 제거하고요 신품 필터와 하우진 실링의 모습입니다 크기가 작긴나나 필터 교체가 가능하게 설계한 점은 장점인 것 같네요 가스켓의 경우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이 아닌 일회선 소모품으로 함께 교체해야 하죠 필터와 가스켓 접촉면에 신율을 발라 장착합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하고요잭 포인트에 고무를 낸후 차량을 기울여 오일팬에 남아있는 잔류를 최대한 많이 배출합니다 레인 플러그 와셔를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종이 재질의 평화셔가 아닌 크로쉬 타입의 와셔가 사용됩니다. 배출이 완전히 끝났으면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하고요. 작업 부위를 클리닝합니다. 준비한 오일은 르노 순정 CVT 오일입니다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정이 아닌 다른 CVT 합성 오일도 있는데요 관련 작업은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입구 캡을 개방해 신유를 주입합니다 레벨링 작업을 감안한 용량을 주입하고요 시동을 걸어 변속을 진행합니다 단위 위치 후 레벨링 작업을 시작합니다. 레벨링 플러그를 개방해 과주입된 오일을 배출합니다. 배출되는 오일이 미디안 혹은 방울 단위가 되기 시작할 때 재빨리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레벨링 작업은 지점선에명시된 규정 온도인 38도에서 마무리했습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작업 부위를 클리닝합니다. QM6에서 배출된 오일들의 모습으로 좌측은 기존 사용류, 우측은 레벨링스에 나온 오일입니다. 소량 샘플링에 확인한 오일 상태로 우측이 현재 차량의 미션오일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체후로 빼게 되는 일회성 소모품들이구요. 시운전을 다녀온 후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모두 깨끗하네요. 작업과 관련된 폴더 체크 후 출고합니다. 깨끗합니다. 이상 QM6 2000년 TCI CVT 미션을 교환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터웍스에서만나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